오늘은 라카에서 최근에 출시돼서 또 한번 핫하게 대란을 일으켰던 플라워 캡처 틴트 전 색상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순수한 꽃의 색과 보드라운 촉감을 그대로 캡처한 듯 생기로운 입술을 완성해주는 매트 틴트예요. 굉장히 얇게 초밀착되면서 선명한 색감이 특징이고요. 꽃잎의 무광 컬러를 담은 8가지 색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꽃잎을 따서 이렇게 만져보면 은 겉은 보들보들 매끈하고 속은 뭔가 촉촉한 느낌인데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린 질감이 특징이에요. 동글동글하면서 되게 귀엽고 이렇게 아이보리빛 뚜껑에 반투명한 유리 용기 안에 들어있어요. 유리 용기여서 재활용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물을 겉에서부터 구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아요. 브러쉬 팁은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져 있고 둥글면서 끝이 뾰족하게 날렵한 모양이에요. 한콧만 레이어드 해줘도 굉장히 선명하게 발색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덟가지전 색상 모아서 보면 은 이런 느낌이고 입술에 한번 바르면서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 0 0 1로 메이부터 발라볼게요. 이 틴트 제형이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밑에 입술에만 바르고 음파음파해서 퍼뜨려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는 편이에요. 이 틴트가 되게 보들보들하게 발리는데 양 조절이 좀 필수인 그런 틴트더라고요. 이렇게 팁이 꺾여 있잖아요. 많이 묻은 양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면 너무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옆면을 사용해서 소량씩 발라서 이렇게 퍼뜨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리뷰도 찾아봤는데 양이 한 번에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양 조절을 다들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쿨하면서도 약간의 웜한 느낌도 한 방울 있는 보롬 핑크 컬러예요. 약간 벚꽃잎 같기도 하고 쿨톤 메이크업할 때 베이스 컬러로 깔아줘도 되게 이쁜 컬러입니다. 얘만 바르면 살짝 제 얼굴에서는 살짝 뜨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컬러는 베이스 립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보들보들한 질감이 보이시나요? 문질문질했을 때 오버립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메이 컬러를 바르고 히피 컬러를 바르면 은 굉장히 조합이 이쁘더라고요 가운데에만 살짝 갈라서 좀더 진한 이런 핑크 립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되게 쿨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립 조합이에요. 202호 크러쉬 컬러를 발라볼게요. 딱 꺼냈을 때 팁에 좀 많은 양이 묻어나오거든요. 뚜껑에 살짝 덜어내서 사용을 해주시거나 저처럼 옆면을 사용해서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 조절해줬는데도 되게 선명한 발색 보이시죠? 그 안쪽 위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해주고 가운데 이렇게 이 컬러는 살짝 플럼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얼굴에 형광등 탁 터트려줄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굉장히 쿨한 느낌이고 아까 바른 201호 메이 컬러랑 레이어드해서 발라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예쁜 그런 컬러예요. 다음은 203호 히피 컬러를 발라볼게요. 안쪽 위주로 발라주고 음파음파 해준 다음에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게 손으로 블렌딩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립 스머징 브러쉬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스머징을 할수 있고 아니면 간편하게 면봉으로도 할수 있어요. 면봉에 살짝 아주 살짝 묻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줍니다. 손에 묻는 게 싫거나 손으로 영역 조절을 하기 힘들다 하시면 면봉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저는 립 라인이 이렇게 좀 경계가 애매하게 흐릿한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라인을 퍼트려주고 입술 안쪽에는 포인트로 더 진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립으로 바를 수가 있어요. 이 컬러는 뭔가 무난한 약간 핑크레드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8가지 컬러 중에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히피 이 컬러 되게 예쁘죠? 색감이 살짝 진하면서도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204호 코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얘는 진짜 좀, <웃음> 좀 당황스러운 컬러인데 되게 도전의식이 생기는 그런 컬러예요. 엄청나게 흰기가 지금 많이 돌죠? 제 얼굴에서 너무 안 어울려서 무슨 두께 씨 입술처럼 그래도 색상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 입술에서는 이렇게 좀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인데 이 컬러는 쿨톤 분들 중에서 좀 피부 하얗신 분들이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랑은 안 맞는 친구인 걸로 지금 화면 속에 제 입술이 너무 웃기네요 이거 202호 크러쉬 얘네 이렇게 같이 섞어서 바르니까 괜찮죠? 202호 크러쉬 컬러를 가운데 발라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조합 자체가 코이 컬러가 엄청난 흰기가 도는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정말 딱 쿨톤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205호 리바이브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뭔가 차분한 느낌이어서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 컬러 바르고 가운데 살짝 발라줘도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질감이 이렇게 보들보들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퍼트려줄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살짝 이런 뮤트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주면 은좀 차분한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206호 콜링 컬러. 이 컬러는 확실히 좀더 웜한 느낌이 많이 도는 컬러예요. 약간 코랄 컬러 같기도 하고 살짝의 다홍 레드 느낌도 있고 제 얼굴에서는 조금 더잘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에만 조금 더 발라주고 입술선 부분을 살짝 오버립하면서 이렇게 뭉개주면 은 입술 모양이 이뻐 보여요. 코랄 플러스 다홍 MLBB 느낌? 207호 문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웜톤 베이스 립으로 완전 추천하는 컬러예요. 메이 컬러나 코이 컬러가 쿨한 베이스 립 느낌이면 은 얘는 딱 웜한 베이스 립, 그 살짝 구운 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베이지톤 립이어서 저는 이런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독으로 바르면 차분하고 고혹적인 그런 느낌. 근데 또 얘만 바르는 것보다 저는 레이어링해서 베이스립으로 더 자주 발라주는 것 같아요. 눈 컬러를 바르고 이 206호 콜링 컬러 콜링 컬러를 가운데 살짝 이렇게 발라주면 은 너무 예쁜 웜톤 조합 채도가 엄청 높은 편이 아니어서 차분한 듯, 생기 있는 듯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8호 브리즈 컬러를 발라볼게요. 가을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브릭 MLBB 컬러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단풍 나무 껍질 색깔 같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 생기가 있는 그런 브릭 MLBB여서 이런 느낌? 이렇게 생기있는 브릭 MLBB 컬러여서 가을 웜톤 분들이 데일리 립으로 정말 잘 바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문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고 히피 컬러를 가운데에 살짝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라카의 플라워 캡처 틴트 8가지 전 색상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정말 질감이 보들보들하고 매트립인데도 입술이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 하나 없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매끈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서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웜톤, 쿨톤 전부 다잘 챙겨준 그런 컬러감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양 조절을 좀잘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얇게 발리면서 선명하게 나오고 이렇게 블렌딩이 되게 잘 돼서 입술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오버립이 잘 되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입술이 부담없이 편안한 그런 매트립을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 틴트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